안녕 오늘은 수영 대이라서 조심하고 수영하고 바닷가 가서 또 수영하고 들어와서 또 수영하고 수영하고 수영하고 수영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여기501 501, 501. 오, 맛있겠다. 과일. 뭐 네, 있고. 따뜻한 음식. 또 네, 있어요. 이거 뭐지? 옥수수. 밥도 있고. 빵 아, 맛있겠다. 냥냥. 어. 오늘 네. 아침 식사. 2013년에 쓴 거야? 헐. 제가 2013년에 쓴편지네요 비행기도 슝슝 태워서 여행도 보내주고. 나 이걸 늘 갖고 있 갖고 있어. <웃음> 네가 약속으로 지야. 포다이 닭이. 포다 하는 좋은 달은 아니지만 그것도 잠시분. 하고 했던 날 돌아온다니까 좀쪽으로 정신 차리고 다시 날릴 준비 됐을때 내가 그 성공해서 집도 좋은걸로 사주고 어, 집도 이제 음식을 사가고 기도, 기도나 확실하게 해줘 가자 <웃음> <앉아. 웃음> 가자 기사 뜨고보니까건지이 여기 환적하고 엄청 좋으이 수영, 수영장 좀 깊다 어? 수영장은 좀 깊어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여기 날라간다 <웃음> 여기는 쫙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엄마는 엄청 무슨 소리인지 알고 싶은가 봐요 전 그냥 들리는 일요 내일이면 체크아웃 합니다 아쉽다 다시 도착! 아, 햇빛 장난 아니다, 진짜. 햇빛 장난 아니야. 여기는 완전 동남아, 그리고 바구니들 됐어요. 엎어지는 뭐거 아니야? 바나나 보트, 아니 바나나 보트래. 이거는 시푸드 보트 하프 사이즈입니다. 하, 큰 고시카스는 엄청 많을 뻔했다. <목소리> <목소리> 분위기는 핫한데 맛은 안 핫했어. 솔 옮겼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5만원 더 주고 이틀에 바다뷰로 옮겼어요. 시티뷰가 좀 예쁜 시티뷰였으면 괜찮은데 지금 앞에 별로 예쁜 시티뷰는 아니었어가지고 아 그래도 바닷가 앞에 있는 호텔에 머물면은 바닷가는 봐줘야지. 저기가 다 선베드인데 네. 지금은 햇빛이 너무 들어가지고 바닷가 안갈 거고 이따가 좀 선선해지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수영장입니다. 너무 이쁘다. 난입. <웃음> 갑자기 난입 갑자기 갑자기 오일 난입 썬탠 <웃음> 오일 뿌렸습니다 썬탠 너무 좋다 빨리 이건가 봐 뭐. 음. 게가 언제 나오지? 가리비 새우 오을 거라는데 칠리스스 먹고 이거는 그냥 고이 오. 먹어 완전 싸울 뜻이 나왔네 번역된 걸로는 살이 많은 바닥이라도 해서 시켜봤습니다 노릇노릇